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IBM 맥시모 설비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중요 설비 특별관리 및 효과적인 설비관리 비용 절감 방법이라는 주제로 이번 웨비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지형입니다.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많은 회사 설비의 고도화, 노후화에 따른 고장과 위험성의 근본적인 해결과 신뢰성 높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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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비전IC의 컨설팅을 맡고 있고 오늘 두 번째와 마지막 시연, 분석령의 시연을 맡은 비전IC 김태용입니다. 네. 반갑습니다. 세분 모두 반갑습니다. 네. 네. 반갑습니다. 네. 어, 비전IC라는 회사에 대해서 아직 생소한 시청자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. 회사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? 네. 어, 저희 비전IC는 IBM의 핵심 파트너사로서 지난 15년 동안 어, 맥시모 설비 관리 시스템의 컨설팅과 어, 개발을 통해 어, 고객사에 맞는 최적의 설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온 맥시모 전문 회사입니다. 네. 개인적으로 이 비전 IC는 맥시모 설비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. 혹시 전문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? 네. 저는 어, 한마디로 맥시모는 거미줄이다.